네, 2021년도 10월 실시한 서울시화학투 교육청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화학투가 항상 그렇듯이 첫 페이지 뭐 10번 초반 정도까지는 쉉 하고 우리가 달리는 거니까 편안하게 한번 들어가 보자고. 그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수소, 산소, 연료 전지에 대해서 물은 거거든. 뭐 제목이 수소, 연료 전지 돼 있는데 어차피 뭐 연료라는 게 수소를 연료로 해서 이 얘기야. 그러니까 연료라는 건뭐 산소 넣어서 태웠을 때그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직접 태우면 열 에너지가 나오는 거고 이걸 직접 태우지 말고 뭐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줘서 그냥 말짱 전자만 이동할 수 있게 산화하는 반응 시키는 거죠. 그래서, 최종 생성물은 똑같이 수소를 산소와 태워서 물로 나오는 거나, 수소, 산소, 연료전지나, 최종 생성물은 똑같은 거지, 뭐. 뭐, 저게 수소 말고, 메테인을 썼다 치면, 뭐, 최종 생성물은 똑같이 CO2하고 H2O 나오는 것처럼. 그런데 이 수소 같은 경우는, 뭐, 효율이 좋다, 이런 등등 장점이 있지만, 전진. 그거 말고 추가로 이런 거죠. 최종 생성물이 물이기 때문에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물 1번이 되는 거고 이쪽 파트는 수능 준비를 할때딱한번 정도만 살짝 한번 읽어봐, 읽어보기를 봐읽어 바랍니다. 다음. 에,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반응 속도에 대한 건데 첫 번째가 이게 사실 반응 메커니즘이라고 해서 뭐 화학식에서는 하나의 식이거든. 근데 이게 실제 반응이 한두 단계, 세 단계, 여러 단계로 나올 때가 있어. 이 반응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 전전 교과서에선 다뤘는데, 이전 교과서부터 그 내용을 화투에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거든. 어 어쨌든간에 우리가 이제 이, 이 현행 교과서에서는 주로 뭘 하냐 하면 반응 차수하고 반응 개수는 같을 수도 있지만, 넌 다를 때도 있어.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만 반응 차수를 결정할 수 있어 이 얘기 나오는 거고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이제 반응 메커니즘이지. 즉 여러 단계 반응이 있을 때각 단계마다 속도가 좀 다를 거 아니야. 따라서 그 중에서 속도가 제일 느린 녀석이 전체 반응 속도와 같다라고. 그래서 고 녀석이 전체, 전체 반응 속도 차수다 그 얘기를 그 얘기예요 하여튼 근데 먼저 뭐 현행 교과서에서는 그건 안 다루니까 그냥 편안하게 어, 실험 통해서 해야 돼 개수하고는 달러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계래서 같다 이게 아닌 거고 다음에 이제 촉매를 넣어도 우리가 뭐 에너지 언덕 이렇게 그리고 나면 정촉매를 쓰면 이 언덕이 낮아질 거고 활성화 에너지죠 부촉매를 쓰면 에너지가 높아지잖아. 근데 우리가 엔탈피라 부르는 건요 차이값 이야기하는 거니까. 따라서 정총매스든 부총매스든 활성화 에너지 언덕의 높이는 달라지지만 요 차이값은 변하지가 않지. 그게 학생 B가 이야기한 거지. 뭐. 그치? 다음에 세 번째, 온도를 높이면 반응이 활성화 에너지 아니죠. 이 활성화 에너지는 총매하고만 관계돼 있으니까 온도를 높이든 낮추든 활성화 에너지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많은 학생은 B 하나밖에 없다. 그 얘기죠. 다음 3번 갑니다. 자, 3번은, 어, 가나다가 누군지 찾는 건데, 우리가 그, 분자간의 힘에서, 분자간의 힘이 바로 끓는 점이잖아. 그래서 끓는 점이 분자간의 힘. 근데 분자간의 힘에서 가장 기본으로 적용하는 게 분산력이잖아. 분산력 특징 뭐 있다 했어? a l 전부 다이 얘기죠. 거기에 플러스 알파 힘이 있는데, 뭐, 쌍극자힘이라는 작은 알파 힘도 있고, 수소결합이라는 큰 알파 힘도 있는 거지. 자, 그래서 그거 수소결합 찾을 수 있어? 이게 극성분자인 가알수 있어? 그 얘기야. 따라서 분산력은 전부 다 골고루 들어가 있고요. 다음에 N은 OH 있으니까 수소결합을 하고 있는 거고 다음에 이 녀석은 가운데 산소 껴 있으니까 얘 쌍극자 힘이 있는 거지만. 그래서 고정도 해놓고. 그러면 첫 번째 기준 끓는 점은 가가 다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 그러면 하나 확실한 게 애가 끓는 점이 제일 낮잖아. 분자량은 전부 다좀 비슷하거든? 사실상 애보다 애가 더 크네요. 그렇지? 또 애보다 또 애가 더큰 거고. 그래서 쟤는 분자량 제일 작어 플러스 알파임도 없어. 그러니까 제가 꼴찌인 거지 뭐. 그래서 가가 다보다 크니까 이 녀석은 절대로 가가 될 수가 없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 분자량 얼추 비슷한데 똑같나? 어 똑같구나. 그치? 그런데 n은 수소 결합이라는 커다란 플러스 알파임이 있는 거고 n은 쌍극자임밖에 없으니까 애가 끓는 점1등이거든 따라서 이 녀석은 절대로 다는 될수 없다 이거지. 그 상황에서 탄소 분의 수소 원자 수비 물었는데요. 자 N은 탄소하고 수소가 1대 2 비율이니까 음, 왼쪽부터 쓸게요. N 2 나오고 N은 탄소 두개 수소에서 깨니까 3 나오고 그 다음에 N은 탄소 두개 수소에서 깨니까 3 나오거든. 따라서 탄소 분의 수소개 수비가 다보다 나가 다가 나보다 크다 되어 있으니까 이 녀석은 3 나와야 되고 N은 2 나오면 되는 거이 뭐, 그렇지? 따라서 2 나오는 나가 누구지? 아, 네가 나구나. 어휴, 왜 이렇게 화면이 높니? 다음에 3짜리는 이두 가지가 있는데 이 애는 다가 안 된다면서 따라서 이 녀석이 다구나. 그러면 마지막 네가 가다 해서 가, 나, 다를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기억 가는 저 녀석이냐. 어, 맞네요. 에탄, 올 맞고. 나는 액체 상태에서 쌍극자 힘이 있냐. 나는 무극성 분자니까 쌍극자 힘이 작용하지가 않지. 그래서 틀린 거고. 다음에 액체 상태에서 분산력은 요 올이라고 했잖아. 모든 분자에. 그니까 화투에서 항상 기본으로 물어보는 게이 내용이죠. 그치? 따라서 한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다라고 이야기 하는 거야. 그래서 맞는 건 기억 하나밖에 없는 거죠. 다음 넘어갑니다. 저기, 요거는, 어, 우리가 PV는 NRT라든지 등등식을 이용해서 그래프나 자료 해석, 그래서 몇대 몇이지, 이게 비교하는 것들 문제잖아. 그치? 자, 그러면 내가 어떤 식을 쓸 거냐 결정을 해야 되는데 뭐 거의 대부분 PV는 NRT를 쓰지. 그런데 이 세로축 값이 밀도 나왔으니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거든. 여기 한번 써볼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건데 PV는 NRT하고 부피분의 질량을 둘이 따로 써놓고 엮으면 좀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런 자료 해석 문제에서 밀도 자료가 나오면 PM은 DRT, R은 상수니까 제가 치워버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식 써가지고 비교를 들어가시면 되지. 그리고 문제를 읽으면서 항상 값이 일정한 건 지워주자. 그래서 이제 P거든 이거든 간에 기체는 X로 똑같은 녀석을 썼으니까 뭐가 지워지겠어? 그래, M자 지워지는 거잖아. 따라서 압력은 밀도하고 온도를 곱하면 그게 압력이다. 그래서 가로축이 온도 나왔고 세로축이 밀도 나왔으니까 아무데나 곱해. 이 e 곱하기. T는 1로 잡아주자고. 따라서 N은 2 e 떨어지는 거고. 자, T1로 잡았으니까 얘는 3이잖아. 그럼 P2는 쭉 가서 이거 하면 되겠네. 1 곱하기 3에서 너3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P1과 P2는 2대 3이라는 니음 보기는 맞구나 하고 들어가는 거죠. 다음에 기억. X의 부피는 B하고 A 비교를 한 건데요. 부피 항목은 여기 있잖아. 이 시계는 안 보이지 바로? 여기 에 있거든. 그런데 XWg이라 했으니 질량이 일정해. 즉, 그러니까 이런 형태 문제는 식 써놓고 일정한 것 변수 처리해가지고 다 지워버리고 남는 변수 가지고 곱하든 나누든 해서 어떤 몇대 몇이냐 그 관계에 있나 뽑아내는 문제인 거야. 따라서 마지막 남는 게 뭐나마 질량이 일정하다 치면 밀도하고 부피는 반비례야. 따라서 B하고 A 비교하면 B는 밀도가 1이고 A는 밀도가 2거든. 그런데 부피는 서로 반비례니까 부피는 2대 1 이렇게 되겠지 뭐. 따라서 B가 A에서의 두 배이다가 맞는 말이지. 됐죠? 세 번째 X 이걸로 구하는데요. 온 압력이 P1으로 일정하잖아요. 그러면 압력이 일정하면 DT가 오케이 일정해야 되니까. 또는 압력은 이야 식향 대입해. 압력은 2. 다음에 여기 온도는 밀도. 이게 X잖아, 밀도. 그리고 온도 3 나왔으니까 이거 통해서 바로 구하셔도 괜찮고. 밀도와 온도가 반비례다. 압력이 일정하다면 그렇게 푸셔도 괜찮고. 따라서 X는 얼마 나오지? 예, 3분의 2 나오네. 그래서 답은 기니디가 다 맞는 거죠. 그래서 식을 이해할 수 있냐 그 내용이에요. 다음 갑니다. 자 증기 압력 문제시 음 액체의 증기 압력 나왔고요. 우리 요 문제는 끓는다는 것의 의미를 좀 알아보자는 건데 끓는다는 건 내부에도 기포가 생긴다는 거거든. 그럼 내부에 기포 생긴다는 건아이 녀석이 증 어, 증발된 기체의 압력 기체가 되려는 힘 그 녀석이나 외부 압력이 같을 때그 기포, 기포 사이즈가 유지가 돼버리잖아. 따라서 이 현상을 우리가 끓는다고 라 하고 이때 온도를 우리가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거지. 특히 외부 압력이 1기압일 때 그때 우리가 온도를 외부 압력이 1기압일 때 끓는 점을 뭐? 기준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거거든. 따라서 기억이 A의 기준 끓는 점은 어, 외부 압력이 1기압이야. 그럼 끓을 때 증기압력도 1기압돼야 되니까 아, 그때 A의 증기압력 그렇죠? 그리고 아 이게 온도 죠 소리. 그때 A의 온도 이것을 우리가 기준 끓는점이라 이름 붙이는 거지. 다음에 두 번째 끓는점은 뭘로 바꿀 수 있어? 어 바로 분장안의 힘으로 바꿀 수 있잖아. 따라서 외부 압력이 1기압으로 일정할 때 끓는점이 이렇게 갈수록 증가한다는 건분장안의 힘이 왼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이 뜻이죠. 그래서 분장안의 힘은 c보다 b가 더 크다 이렇게 해서 갈수 있는 거고. 다음에 이것. 25도 c 0.1기압이에요. 어우, 0.1기압이니까 이걸로 보시면 되지. 0.1, 증기압력이 0.1일 때. C. 아, C의 온도가 마이너스 18도 C일 때가 0.1기압. 이때가 이 녀석이 끓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외부압력은 0.1 했는데, 온도를 25도 C 했잖아. 이거보다 온도를 더 높이 잡았잖아. 끓는 점보다 더 높으니까 뭐, C는 그렇지. 기체가 돼버리겠지. 그래서 C의 안정한 상은 기체이다가 맞죠.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디귿 되는 거야. 뭐 별거 없지, 알? 첫 페이지라 그래요. 다음 갑니다. 자, 금속 M, M 결정의 단위 세포인데, 자, 쌤은 이 순간 대충 보고 이 사각형 모양 나타낸 줄 알았어. 근데 이게 색깔이 싹 들어가 있다라고요 면의 모양을 나타낸 것이. 아, 이 면의 모양을 쓱 보니까 단면이 꼭지점 부분에만 했네? 이 면에는 가운데 아무것도 없고. 따라서 일단 이렇게 꼭지점에 이렇게 입자들이 있는 거야. 그럼 각 꼭지점마다 입자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꼭지점은 원래 사이즈의 8분의 1이고 꼭지점이 8개잖아, 그렇지? 따라서 일단 한 개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런데 문제가 두 번째 줄에 이 단위 세포 안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 수는 두 개라고 돼 있거든. 그럼 누군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 거지, 이 안에. 근데그 녀석이 어디에 있냐 봤더니 면회는 없어. 꼭지점에는 벌써 다 했고. 그럼 어디 있겠어? 그렇지, 한가운데.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겠지. 온전한 것이. 그래서 ABCD 요 단면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그리고 가운데 이 형태가 있는 걸 찾으면 되니까 꼭짓점에 4개 있고 한 가운데 동그라미 있는 거? 예, 답은 5번. 최심 입방이겠지. 그렇지? 그래서 그거 찾는 게 6번 문제예요. 넘어갑니다. 다음에 7번 문제 갑니다. 이게 화학 반응식 이렇게 포맷이 딱 나와 있잖아요. 식이 두개 나왔어? 그럼 두 식을 더하든 빼든 해서 불필요한 거싹다 치워버리시고, 필요한 거 찾는 걸로. 자, 그리고 주어진 게 결합에너지 승 나왔구요. 그러면 우리가 두 식을 더하든 빼든 불필요한 걸 치우려면, 일단 같은 게 보여야 되잖아. 같잖아. 딴딴. 그 다음에 CO2 같잖아. 아, 이 새끼 CO2하고 메테인 치우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쌤이 식을 치워서 옆에 식을 따로 안 써도 되고, 우리는 요 강의를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예, 수능 때문에 보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어느 정도 공부가 됐을 거니까 그냥 여기에다가 셈이 그려가면서 풀게요 화살표 방향만 바꿨어요, 제가.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라고 붙이면 되죠. 따라서 이때 에너지는 뭐냐 하면 A-B, 즉 위에서 밑에 거를 뺀 겁니다. 오케이, 그때 엔탈피는 A-B라고 다 나오는 거고 그리고 불필요한 거 지우세요. 여기서 이거 뺐으니 쓱쓱 지워지고 다음에 여기서 이거 뺐으니 쓱쓱 지워지죠. 그러면서 물은 생성물 쪽에 두개 있잖아? 쓱. 에도 생성물 쪽에 두개 있으니까 4라고 딱 써놓으시면 되고. 그럼 반응물이 수소 4개, 네 산소 2개, 그리고 생성물, 물 4개. 네 이렇게 되는 거지. 수증기 4개내요 네 문제 들어갑니다. 기억. A가 양수냐, 음수냐 했는데, 사실 첫 번째 반응은 뭐예요? 메테인을 연소시킨 거지, 뭐. 그 연소 엔탈피라는 건 연소 엔탈피입니까? 라고 묻는데 연소 엔탈피라는 건 그냥 연소 반응 중에 하나 일부 우리가 기준 잡아 놓은 거야 그래서 이 생성물, 이 H2O가 액체가 됐을 때 탄소하고 수소가 메인으로 돼 있는 연료를 태웠을 때 최종 상태를 음, 물을 음 H2O를 물로 잡자 그때 에너지를 연소 엔탈피라고 하고 넓게 보면 저첫 번째 반응은 연료를 내가 태웠잖아요 그렇지? 연소, 열인 거지 뭐, 그렇지? 연소 반응인 거야. 그러면 이제 화원에서도 많이 배우는 게 대표적인 발열 반응은 뭐 있어? 연소잖아. 따라서 연소는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A가 음수다. 기억은 맞는 거고. 다음에는 H2O의 생성 엔탈피 나왔죠? H2O의 생성 엔탈피는 생성물이 물이 돼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럼 화살표 오른쪽에 물이 있어야 되고. 맞네. 이거 이거 이거 화살표 오른쪽에 이거 싹다 지우고 나면 물 있잖아. 단네개지만 그리고 반응물은 완전한 상태, 안전한 원소로부터 만들어지니까 H2하고 O2 가지고 만들면 되는 거지. 어, 이식 자체가 H2O를 만든 거네요. 그러면 그때 엔탈피는 A-B는 맞거든. 단, 이때 나는 물을 4개 만들었는데 이 녀석의 생성열, 생성 엔탈피라는 건 이거 1몰 생성했을 때 얘기잖아. 그럼 4몰 했을 때 이거니까 1몰 하려면 그렇지, 4로 나눠주면 되는 것이지 뭐. 그래서 얘는 틀렸어. 다음에 이것 이 자료로부터 구한 OH 결합의 결합에너지. 그러면 결합에너지, 이걸 쓰라는 건데 결합에너지 나온 게 수소 나왔어, 띵냐. 다음에 산소 나왔어, 띵냐. OH는 여기에 있잖아, 그렇지? 아, 그래서 식 하나 대충 보면 A가 이렇게 B되는 반응에서 결합에너지라는 건 이것을 결합을 끊을 때이 녀석 결합을 끊을 때 에너지가 바로 결합에너지잖아. 그러면 내가 이 반응식에서 반응 엔탈피는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는 더해주고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는 빼주면 되거든. 그럼 현재 이 식을 이렇게 맞춰놨잖아요. 화살표 왼쪽, 즉 반응물은 H2 4개하고 O2 2개. 그럼 H2 4개를 일단 끊어줘야 돼, 더해서. 그러면 4 곱해서 더해주면 되고. 그다음에 O2 2개를 끊어줘야 돼. O2 하나 끊을 때 에너지가 D니까 2 e 곱해서 더해주면 되고. 됐죠? 쓸까요? 아, A-B는 4C 더하기 2D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H2O에는 OH결합이 몇개 있어? 우리가 OH결합 에너지를 모르니까 X라고 쓰면 OH결합이 H2O에는 두 개가 있잖아. 그런데 그런 H2O가 총네개 있으니까 아 여덟 개가 있겠지. 2 e 곱하기 4에서. 그리고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는 빼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8X라고 써주면 A와 B와 C와 D로 이루어진 엔탈피 식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식 풀어서 X가 얼마나 찾는 거야. 해보면 마이너스 8 넘기면 되니까 마이너스 8분의 1A 됐죠? 다음에 마이너스 넘기면 플러스 8분의 1B 두 번째도 맞네. 세 번째는 요거 넘기면 어, 플러스 되네요. 2분의 1C 맞고 애도 넘겨버리면 플러스 되니까 4분의 1D 다 맞죠? 그래서 어, 이 보기가 맞아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디귿 되는 거야. 대체 다음 넘어갑니다. 어, 요거는, 반감기 문제죠? 아주 간단하게. 근데 반감기 문제인데 가끔 이거 나오죠, 이거. A 더하기 B. 이게 나온 지꽤 오래된 자료인데, A 더하기 B. 2013년도에 아마 처음 등장했던 것 같아. 그때 수능에. 별거 없어요. 반응물과 B의 합이니까 사실상 이거 전체가 전체 값이야. 전체 몰농도 오케이? 따라서 처음에 반응 시간 0일 때는, 그렇지, A밖에 없었겠지. A만 놓고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변화량이라는 게 A의 변화량이나 화학 반응식의 기본이잖아. 그개수비를 봤을 때 A의 변화량 비나 생성물 B의 변화량 비나 그리고 전체 입자수의 변화량 비나 그럼 항상 비례 관계거든. 오케이? 따라서 반감기가 일정하다. 그럼 처음에 반응물이 반 줄었어. 오케이? 그다음에 또한번더 반경기 지나면 그것에 또반 줄잖아. 마찬가지로 생성물도 반 생기고 또 그거에 반이 생기고 전체 변화량도 반 변하고 또 그거에 또반 변하는 거거든. 똑같아. 따라서 어차피 A 더하기 B가 전체 값을 얘기하면 우리는 반응 속도에서 중요한 거. 어쨌든 화학 반응식이니까 변화량 찾아야 되거든. 그래서 2에서 3 갔을 때 아, 여기다 쓸까요? 플러스 1 변했구나. 3에서 3.5 갔을 때 플러스 0.5 변했구나. 초기 T초 동안 변화량의 반반 줄었으니까 너는 1차 반응이고 반감기가 T로 일정해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또 T가면 이거에 반도하면 되니까 0.25겠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치? 그 결과 X는 얼마나 옵니까 0.25 더하면 3.75다. 그래서 X를 이제 바로 타닥 하고 구해버리는 거고. 다음에 이제... 뭐 스몰 b 계산해야 되죠? 그럼 이제 얼마나 좋아요. 처음에 a 값도 주워주고 그럼 a가 두개 있었는데 반감기 지나면 a가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합쳐서 세개니까 b는 두개 생겼겠죠. 그럼 우리가 개수라는건 a의 변화량, b의 변화량 보는 거니까 a가 하나 변했을 때 b는 두개 생겼거든. 따라서 개수비는 1대 2. 그래서 스몰 b는 2다 이렇게 쓰지. 그래서 스몰 b는 2구요 x는 3.75니까 두개 곱하면 7.5,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예, 이렇게 답은 7.5. 그냥 주는 문제죠. 다음 넘어갑니다. 찌우게 일로 와. 자, 9번 문제는 상평형 그래프 해석을 하는 건데, 에, 압력이 PA하고 PP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로줄 압력이 얼마냐에 따라서 가열 시간. 그래서 온도가 자꾸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치? 이 문제는 이제 삼중점 A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삼중점보다 크냐 장냐 묻는 거니까. 자, 이거는 물의 상평형 그림이래요. 그러면 이게 0도씨 녹는 점이고, 이게 100도씨 끓는 점이잖아요. 그치? 거기에서 PA는 뭐냐면 T1도씨, 아, 여기래요. T1도씨, 요 온도에서 PA는, 어, 기체됩니다. 기체. 그러니까 온도를 계속 올려도 영원히 계속 기체인 거죠. 이 녀석은요. 그런데 P, B 같은 경우는 상이 이렇게 두번 변했거든. 온도를 올렸더니 상이 두번 변했다는 건 처음에는 고체고 요 라인은 액체고 그다음에 기체로 넘어간다 이거죠. 맞죠? 다 따라서 상이 두번 변해야 되니까 여기 P, B는 여기 삼중점인 압력 A보다 크다는 거지. 즉 상이 이렇게 변하는 구간이 두 개가 있잖아. 이걸로 알수 있는 것이 이 녀석의 압력 P, B는 A보다 크다는 걸 끄집어내면 돼요. 근데 A보다 큰데, 저기에 한개더 써놨네. 일기압이라고. 1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를 판단해야 돼. 그 자료를 주기 위해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요 자료를 준 거야. 즉, T1하고 T2가 100도 차이랍니다. T1, 다음에 T2. 이게 100도 차이. 와, 그러면 이게 100도 차이라는 거? 녹는 점과, 그럼 만약에 여기서 끓으면 이게 끓는 점 되거든? 그게 100도 차이인데, n 는 끓는 점이 이거보다 더 높은 차이가 더 크잖아. 즉, 이 녀석의 녹는 점과 이 녀석의 끓는 점은 t1-t2보다 크잖아요. 정확히 해서 이거죠. 즉, pb기압에서 끓는 점 온도와 녹는 점 온도 차이는 100보다 커야 돼 이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물의 상표형 그래프 특징이 요 가, 요 값이 음수라는 거거든. 따라서 음수이기, 음수이기 때문에 외부압력이 적을 때에는 요 차이가 100보다 적어. 1기압이면 딱100 차이가 나고. 근데 요 값이 100보다 커져야 되니까, 그렇죠. 대충 이렇게 할까요? 요쯤에서. 네가 PB구나. 요 값이, 요 차이 값이 10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PB는 1보다도 크다라는 걸 우리가 뽑아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PA를 갈 건데, PA 하기 위해서 요 값이 주어진 거거든. 똑같이 T1일 때, 아, 이 T1은 뭐냐 하면 PB에, 그렇지, 녹는 점이야. 그러면 요때 단 아우 진짜 0보다 좀 낫네요 그치 요 T1 그치 이때가 바로 T1이거든 그런데 이 T1에서 P 압력이 PA일 땐이 녀석은 그렇죠? 기체 상태래요 그러면 대충 보입니까 이들? 이렇게 해서 요 라인만 샘이 다시 한번 그려줄까 필요없니? 대충 요걸 뭐쫙 크게 그리고 다다다다다다 해서 이렇게 T1 그리고 여기를 0도 C 딱 잡으면 T1에서 기체 상태라 이거야 그럼 요 라인이 바로 그렇지 PA가 되는 거지. 그래서 대충 겹쳐서 그리면 대충 이렇게 하자고요. 네가 PA야. 라고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자료 해석을 해가지고 PA와 PB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찾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응? 그러면 기억 PB는 1보다 크냐 작냐. 크죠? 들렸고. 다음에 PA는 A보다 작은 게 확실한 거고. 다음에 D급. 0도 C PB 기압에서 음, 0도 C인데 PB 기압이면 요게 t 1도 C p b 거든 그런데 0도씨면 T1보다 0이 더 크잖아. 그럼 바로 옆에 있겠지 뭐. 그럼 바로 옆이니까 이 녀석의 안정한상은 고체가 아니고 액체가 되는 거지. 땡. 됐죠? 그래서 답은 N 네. 되는 겁니다. 됐죠? 어렵지 않지? 네, 그냥 주는 문제잖아요. 다음 갑니다. 자, 묽은 수용액의 성질인데 묽은 용액의 수용, 수용액의 수용 성질 같은 경우는 이제 묽은 용액의 성질이죠. 음그 성질, 그식 관련된 걸 완전히 이해를 해놓으시고 그 식을 이해한다는 건 암기뿐만 아니고 넘어가서 그래서 이 녀석이 의 비례관계구나 애가 반비례관계구나 다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 식이 머릿속에서 쫙 펼쳐진 상태에서 주어진 자료를 비교해가면서 그래서 너는 이게 몇 배야? 몇 배야? 봐야 되겠죠. 주어진 자료가 3톤 나왔거든. 파이너 CRT. 그데 어차피 알값 안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준비 들어가자고요. 그때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용액끼리 비교할 수가 있고 용액 내에서 비교가 가능한 게 있어. 즉첫 번째 1번, 나 하나의 용액에서 비교할 거야. 왜 이렇게 비교를 하냐 하면 어, 최대한 변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일정한 건 지워버리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 따라서 일번처럼 이런 식으로 비교. 뭐 나도 마찬가지지. 이런 식으로 내가 비교를 했다는 건 가에서 이두개 비교한 건 음, T1, T2 온, 온도는 바꿨네요. 그치? 그런데 그 뭐가 일정한 거지? 용질의 부피와 질량, 용질의 양이 일정해. 따라서 1번 비교는 뭐냐 하면 C를 내가 지워버린 겁니다. 그렇지? 따라서 아몰 농도가 일정할 때 문제에서 주어졌네 온도에 따른 부피 변화 무시한다라고 따라서 몰 농도가 일정하면 삼투압이 바로 온도가 된다. 온도에 비례한다죠. 그래서 삼투압이 몇배 됐어? 9분의 10배 됐잖아? 그러면 이 녀석의 온도 변화비도 몇 배? 9분의 10배 되는 거야. 밑에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온도 변화비가 똑같이 9분의 10배면, 오케이? 그럼 3터업도몇 배? 9분의 10배. 그래서 이걸 가지고 X 구하는 거지. X 얼마 나왔어? 저기 10개 압에 9분의 10배 하면 되니까 9분의 100이라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다음에 두 번째, 2번. 음, 2번은 온도를 내가 똑같이 맞춰놓고 비교를 하자고, 2번. 그럼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게 되면 이번은 내가 온도를 지워버린 거야. 그럼 뭐 나오니? 삼투압은 어, 몰농도에비례 이렇게 떨어지잖아. 그런데 몰 농도라는 건 단위 부피당 몰수거든. 그런데 두개 비교해서 보니까 부피도 일정한 걸 내가 봤어. 따라서 삼투압의 비가 바로 용질의 몰수비. 음, 따라서 삼투압비가 9대10이면 몰수비도 9대10이라는 다게 나오고. 그러면 A9가 Wg, W를 1로 둘까요? 그냥? 그럼 그 1로 두면 A 하나 무게는 9분의 1 이렇게 쓸수 있고 10개 B가 2g이니까 B 하나 무게는 5분의 1이라고 이렇게 쓸수 있는 것이 지 뭐. 그럼 저기 가로 쓴게 바로 분자량의 상대값이잖아. 따라서 X에다가 여기다 바로 하죠. 뭐. A의 분자량 곱하기 B의 분자량을 하면 곱하기 B의 분자량 얼마 나오지? 어, 위에가 B의 분자량이지, 5분의 1. 다음에 A의 분자량을 나눠야 되니까 뒤집어서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슥슥 이렇게 치워지고 요거 하게 되면 얼마 나오지? 예, 20 나오죠. 답은 5번. 알겠죠? 그래서 샘이 이렇게 식을 쭉 썼는데 한요 정도가 머릿속에서 싹털라서 보자마자 9분의 10배야? 응, 9대 10이네 온도가. 음, 응, 근데 어 90이야? 응, 9개, 10개 있겠네. 바로 써서 달릴 정도로 반복해서 연습 좀 해놓으세요. 다음 갑니다. 지우개. 어, 우리 산과 연기는 이제 개념 잡고 그걸 이해하는 게좀 어렵지 이해만 하고 나면 뭐 문제 자체는 되게 쉽잖아요, 렇치 따라서 뭐 우리 주로 쓰는 게뭐 있어요. 산의 이온화 상수, 뭐 산이에요, 뭐 H에요. 그다음에 A 마이너스에요. 마이너스 귀찮아서 안 썼어. H 플러스 하고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근사식 c 분의 H의 제곱이에요. 이거 가지고 다 풀었었잖아. 근데 저 자식은 염기니까, 뭐, 염기로 바꾸면 되지, 뭐 있어요. 애도 그냥 OH로 바꿔버리면 되고, 애도 맞춰서 써버리면 되지, 뭐. 애도 OH로 바꾸고. 그치? 그냥 우리 이식 쓸 거야, 그냥. 이식 해봤자, 뭐, 외울 것도 뭐 있니? 이해하면 그냥 머릿속에 다 들어가 버리는 건데, 그치? 이건. 응? 그래서, 이 녀석이 애한테서 물을 뺏어왔으니까, 염기가 되고, 브랜스테드 염기.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짝산 돼버리는 거지, 뭐. 짝산. 그러면 기억. 짝산의 세기 물었습니다. 짝산의 세기. 결국은 이 녀석의 ka 값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런데 ka 곱하기 kb. 짝산 짝연기의 k 값을 곱은 1 0의 마이너스 14승이니까, 얼마나 와? 2분의 1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9승 하면 되죠. 그게 무라고 어떻게 되느냐. 그럼 쌤이 얘기했죠. 요 어, 값은, 이 녀석을 물에 넣었을 때 K값이거든? 그럼 공정하게 비교하려면 물도 물에 다가 넣어서 K값 봐야지. 그래서 물을 물에 넣었을 때 K값은 대충해서 1 0의 마이너스 14라 보시면 돼요. 오케이? 무지 작다로 이해하시면 되시 뭐. 따라서 산의 세기는 이게 더 크다. 얘는 1 0의 마이너스 9승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 다음에는 이 녀석의 이온화 상수 나왔습니다. NH4 플러스. 이거네요. 따라서 이게 니은 답이니까요. 0.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9승, 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승이것도 맞죠. 그럼 이제 마지막 티것만 하면 되는데, 티것은 자, 이 녀석 가지고 내가 OH 농도를 뽑아가지고, 그거를 다시 H로 바꿔서 비교하면 되거든? 뭐 하면 되죠? 뭐 있어요, 여러분. OH 갑시다. 자, 근데 이게 OH의 제곱이니까, 그래요. OH의 제곱 갑시다. 까짓 거. 그럼 어떻게 돼? 요거 C가 0.1이잖아. 0.1몰 농도. 그럼, A 0.1 잡고, kb 값은 이거니까, 이거에다가 0.1 곱하면 되잖아. 그럼, 여기에 0.1 곱하면, 뭐, 어떤 친구는 루트에서 k 곱하기 c 했는데, 그거 외워서 써도 괜찮고, 그냥 이식 보면, 같은 식이야. 뭐, 추가로할게뭐 있어. 그치? 2 e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6승 되는 거지, 뭐. 맞지? 자, 루트 c 워도되고요 아니면 이 상태로 그냥 h제곱 뽑아요. h제곱. 그럼, 어, 얼마 돼? 두개 곱해서, 원래 h 곱하기 o h는 10의 마이너스 14승이거든, 그렇지? 그런데 제곱 제곱 곱해버리면, 그렇지 뭐 나와, 어 10의 마이너스 28승 나오면 되잖아.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8승이니까 얼마나 오니아20아 2승 이렇게 나오나 됐잖아 이게 h 제곱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시 p h 계산하셔도 괜찮고 마이너스 로고 취해서 이뭐 해서 계산해도 비교해도 되고 알겠지? 또는 거꾸로 애도 좀 바꿔보지 뭐 pH가 11이면 이 녀석은 h가 10에 마이너스 22승 h의 제곱은 얼마?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2승이잖아 그러면 이의 h값 자체는 저 녀석이 애가 11짜리가 더큰 거네 맞지? 그럼 pH는 마이너스로 그니까 애가 더큰 거죠 뭐 따라서 디귿보기 이 녀석의 pH는 11보다 크다가 맞지 대체? 11보다 크다. 이 뜻은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11승보다 작다. 그 뜻이니까. 그래서 작은지 비교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이것도 맞네요. 그래서 답은 기 D입니다. 다음 넘어가요. 아 전기화학 쪽이 힘이 쫙 빠져가지고 말이죠. 여기서는 아 대개 한 이것도 한 전전교과서 화원의 수주로 나오는 수준이죠. 이거는. 어쨌든, 반응성이 큰게 이온이 되고, 반응성이 작은 쪽 녀석이 그 전자를 쳐먹는다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수소 황산에 집어넣었더니 여기서 기포가 막 생겨. 애가 반응했네. 왜? A가 B보다 반응을 잘하니까. 요 사이에 수소 이온이 껴들어가 있는 거지 뭐. AB 사이에. 그치? 자, 그 상태에서 일몰농도 B 넣고 C 넣었는데, 아, 어, 이 과정, 누가 B가 세냐, C가 세냐는 이걸로 이해하는 거죠. 그 B 전국의 질량이 감소했다. 질량이 감소했다는 건 애가 녹아나갔다 이 뜻이거든. 그럼 이 금속이 녹아나갔다는 건 전자를 주고 이온화됐다 이 뜻이잖아. 아, B가 또 C보다 세다 이것이요. 그럼 B가 전자를 만들어냈으니 전자가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니야. 마치? 따라서 전자가 돌아가는 방향은 기억 방향 되는 거고 그렇게 온 전자를 이 금속이 먹어서 음이온 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여기 있는 양이온이 C가 먹어서 여기에 C가 자꾸 이렇게 달라붙는 거죠 C가 속출이 된다 실험 끝자 그러면 포기 갑니다 기억 금속의 이온화 계향 크기는 A하고 C A가 C보다 크다 돼 있죠 A가 C보다 크냐 응아 음. 그렇죠 돼 있죠 아니, 헷갈렸네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니까 연결하면 A가 C보다 크다가 맞죠. 그렇지?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고. 아, 순간쌤이 요걸 B로 잠깐 봤어. 나에서 전자의 이동 방향은 리은이 아니고 기억되는 거군. 다음에 디귿. 가에서 금속 A와 B를 도선 연결했어요. 그럼 이두 개를 도선 연결하면 얘랑 똑같은 전지 되는 거야. 반호성이 얘가 더 세니까 이는 누가 나가. 그럼 그렇게 이동한 전자를 주로 수소가 여기서 처먹는다 했잖아요. 왜 여기서 주로 좀 많이 나오는지 실제 실험하면 얘기도좀 나와. 그런데 여기에서 왜 많이 나오는지도 재미 설명을 한 적이 있었지. 저 과정에서 B는 반응을 하지 않는다. 그것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야. 그러면 B에서 기체가 발생한다. 맞죠. 이것도.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디귿됩니다. 예. 다음, 세 번째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자, 이제 세 번째 페이지 오게 되면 이제부터 이제 좀 풀만한 것들이 조금씩 스물스물 나오죠. 자, 그림가는 0.1몰농도 약산 HA를, 아하, 그렇죠. 산의이온화 상수 묻는 거니까. 뭐, HA 분의 혹시 기억 못할까봐 재미있어 친절하게 써주고 있는 거야. 근사해서 HA 접업. 이게 끝이죠. 뭐더 있어. 그치? 응. 음. 그래서 맨첫 번째 약산만 집어넣었거든. 오, 몰농도 곱하기 부피하면. 몰수. 그럼 몇몰 들어갔어? 어, 20미리몰, 20mol. 20미리몰이니까 0.02몰, 1 50분의 1몰 그런데 NAOH를 x 스그램을딱 집어넣었거든? 그랬더니 이야, 반반, 딱 절반만 반응해서 이게 됐다는 거잖아, 그치? 야, 20미리몰 있었어. 그러면 이두 개가 1대1 되려면 애 10미리몰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애가 애를 몇 미리몰 넣었지? 10미리몰 넣은 거야, 10미리몰. 10mol. 10미리몰이면 몇 몰이야? 0.01몰. 그런데 질량 X 구해야 되니까 곱하기 화학식량 여기 쓰여있죠. 40 곱하면 되죠. 그럼 얼마 나와 X는? 0.4g. 그래서 기억은 맞고. 자, 그러면 그때 요게 1대 1로 있어. 그럼 1대 1로 있을 때, 자, 이거좀 어, 뭐. 니가 1대 1로 있어. 지우면 되잖아. 그럼 뭐야? K값이 수소이온 농도야. 그런데 pH가 6이니까 수소이온 농도 얼마? 1 0의 마이너스 6승. 그러면 K값도 얼마? 아... 1 0의 마이너스 6승. 이게 떨어질 거고. 그렇지? 그러면 아, 여기다 바로 씁시다. 여기다가 아, 귀찮으니까 1 0의 마이너스 6승 딱 썼고. 그러면 가에서뭐 구할 수 있어요? 저기는 약산만 넣었으니까 우리가 근사한다 했잖아요. 애가 거의 없으니까. 오케이? 자, 이걸 왜 h조급이 됐지? 두개가 1대1로 있다니까? 약산만 넣었을 때는. 그래서 k값은 1 0의 마이너스 6승인데 처음에 가에서몰 농도가 0.1, 1 0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쓱 넘어가면 10에 마이너스 7승. 수소이온의 제곱이 10에 마이너스 7승. 오케이? 그러면 수소이온의 농도는 얼마? 10에 마이너스 3.5승. 그렇죠? 이게 수소이온 농도예요. 자, 그러면 수산화이온의 농도 같은 경우는 pH 더하기 pOH가 14 나와야 되니까 숫자만 쓸게요. 숫자만 10.5. 다 써주자. 이렇게 되겠죠? 됐죠? ㄴ 갑니다. 가의 pH는 3.5라니까? 3이 아니고 3.5 계산하면 0.1몰농도라서 땡이죠. 다음에 디귿. 아, 디귿보기가 뭐 그런데 이게 뭐 이상하게 푸는 친구들이 간혹 있더라고 뭐 해서 숫자 바꿔서 그냥 계산해. 뭐도 있어. 디귿보기는 OH-분에 a 스는 거잖아. 따라서 A-가 즉 이것이 가가 나의 몇 배냐. 그러면 A-가 몇 배인지 찾고 그다음에 OH-가 몇 배인지 에서 대입하면 몇 배인지가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럼 A-가 몇 배인지 한번 해볼까? 여기 a 마이너스 얼마 있어? 10mm몰. 아, 몰농도죠 참, 참, 참. 참아. 너가 몰수줄 알았다. 아, 하죠, 뭐. 몰농도 10mm몰. l 근데 부피는 전체 200mm로 일정하니까. 오케이? 그럼 얼마 나오겠어? 0.05 나오잖아. 그렇지? 0.05. 2 0분의 1이네, 2 0분의 1. 자 그런데 여기는 A-의 농도가 샘이 방금 했잖아. 이 시기에 이걸로 바뀌었어. 3만 넣으면 H나 A나 1대 1로 생기거든. 따라서 수소이온 농도가 이거야? A- 농도가 이거야. 따라서 A- a 가 이거 됐다니까 몇배 됐어? 이거분에 이거. 그럼 숫자 쓸까? 2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5배. 그리고 OH-가 몇배 됐는지 에서 나눠주면 되잖아. 뭐 나눠줄 게 있어? 이렇게 가면 되지.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는 OH-가 1 0의 마이너스 10.5거든? PH6이니까 POH 얼마야? 8 나오잖아. 그럼 여기는 1 0의 마이너스 8승이 OH 농도겠네 그럼 제가 이거 됐어. 몇배 시켜야 돼? 10에 2.5승배 해주면 되지. 그렇지? 따라서 곱하기 1 0의 2.5승배. 그럼 얼마 나오니? 어, 10에 오, 쑥쑥 하면 은 마이너스 1승. 이거니까 2떨어지네 그래서 2배 다 하면 되죠. 그찮 오케이. Okay. 아, 그래서 그냥 그럼 몇 배인지 몇 배인지 해가지고 그렇게 맞추면 돼. 뭐 저걸 뭐 이렇게 식 넣어서 KW에서 뭐 어떻게 뭐 모양새 그렇게 잘안다와 결국 막써먹어 그걸 줄어서 먹는 문제는 거의 없어. 그냥 대입해서 풀어버리면 돼요. 다음 넘어갑니다. 아이쿠 엔탈피 문제네요. 이건 잘하면 되죠. 25도씩 기압에서 어쨌든 화학 반응식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생성 엔탈피가 나왔지? NH3, 첫, 첫 번째 거 하나 있고, O2는 어차피 신경 안 써도 돼요. 다음에 H2O, 액체, 상태 잘 보시고, 나와 있고, NO, 기체, 어이거 NO2네요, n 는 그런데 위에 식 하나 주어져 있고, N 나왔거든? 그걸 가지고, 이거 플라이 뜻이야. 자, 그러면, 야, 다 좋은데, NO2가 여기에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래, NO2 지우면 되거든. 그럼 NO2 지우는 방법 어떻게 하면 돼? N 그대로 갈까? 그러면, 어 이렇게 가면 되겠네 즉 밑에서 위에 거 빼버리면 되지 뭐 내가 궁금한 건이 녀석의 반응에 달피잖아 이걸 X라 하자고 그치? 이건 욕수니까 얼마? 마이너스 X 되겠지 마이너스 A 되겠지 그치? 자 그런데 N은 2 n 오고 N은 4 n 오니까음 그래요 이거 두배 시켜버리죠 뭐 까짓 거 그럼 두배 시키면 N은 4 되고요 너는 어차피 우리 생성열쓸 거니까 산소는 뭐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치? 그 다음에 N은 4대서 지워질 거고 그렇죠? 애도 지워지고 자, 그러면 뭐예요? 애 반응물, 화살표 왼쪽 그 다음에 화살표 어, 이쪽 끝에 있으니까 반응물 그리고 생성물 이거거든 그 식을 다시 한번 써가지고 정돈해서 풀어보시든지 조금 익숙해진다 라고 치면 그냥 해요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에너지는 e x 이건 내가 순방향 잡았으니까 저렇게 가는 건 마이너스 A 그것을 생성열로 구하면 되지. 생성열로 구하는 건 A가 반응물이 생성물 된다 쳤을 때 생성열, 반응물 만들 때 열, 생성물 만들 때이열 에너지잖아. 자, 그때 요이 엔탈피를 구하려면 N은 빼주면 되고 즉 반응물의 생성열은 빼주고 생성물의 생성열은 더해주면 되잖아. 그렇지? 따라서 NO, 반응물이잖아. 화살표 반대쪽에 왼쪽에 있으니까 NO, 따라서 NO의 생성열, 빨간색이네. 4 곱해서 더해주고 그다음에 이거 반응물이잖아. 6H2O. 6 곱해서 더해주고. NH3 생성물이잖아. 그렇지? 어? 반대로 했네. 반응물 빼줘야 되는데. 빼주고 빼주고. 그다음에 저기 NH3 화살표 끝에 생성물 쪽에 있으니까 4 곱해서 더해주면 되지 뭐. 요 식을 여기에 쓰면 돼. 따라서 4B, 마이너스 6C, 마이너스 4D. 요거한 줄만 뽑아낼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X로 정돈하면 끝나잖아. 그렇지? 따라서 X는 찾으세요. 2분의 A. 어디 있니? 여기 있네. 나가리, 나가리. 3번하고 2번. 2분. 그렇지 2분의 A. 자, 그리고, 어, 2B. 어, 플러스 2B인데 저기 마이너스 2B 써놨네. y e 2번. 이렇게 하시면 되죠. 됐죠? 자, 그래서 엔탈피 쪽 문제는 여기 앞쪽도 하나가 있고, 멀씬 불하게 두,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어쨌든 경로 찾는 거예요. 경로만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마지막 식한 줄 뽑는 거니까 어, 연습을 같은 문제를 여러 번 연습하면 길이 잘 보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뭐 여러 개로 식 써가지고 더쓴 뺄셈해서 새로운 식 만들고 그딴 것도 필요 없어요. 익숙해지면. 요래 가면 되겠네. 가 보여. 그럼 그대로 식을 써주면 돼. 시간을 확 세이브 시켜버리고. 어? 다음. 반응 <웃음> 속도죠요 1차 반응이라고 아예 주어져 있네요. 그치 2가, A, 2A가 e, B 더하기 e, c 니까 혹시 몰라서 전체 배대량 플러스 1까지 준비해놓고. 맨첫 번째 ABC를 다시뭐넣었네 C도 처음에 1이 있었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C의 몰수 변화하거든. 근데 1차 반응이니까. 뭐, 잘 알겠지만 1차 반응은 1, 2, 4, 8, 16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치? 그래서 시간은 T 같죠? 느낌이. 해보면 되죠, 뭐. ET 됐어요. 얼마 증가했지? 1에서 7로? 6 증가했지. 그 다음에 추가 T 동안 얼마 증가했지? 어, 플러스 1 증가했지. 그치? 오, 1, 2, 이게 1 증가했으니까 그 변화부터 써봐. 1, 2, 4, 8 등등이 있는데 처음에 두 칸이 6. 어, 두 칸이 6, 그 다음 한 칸이 1이니까. 이게 정확하게 T가 반감기가 되는 거죠. T가 반감기. 하나 됐네요. 그치? 자, 그래서 문제 시간에 따른 c의 양을 나타낸 것이다. 이 e, t 일때 c의 몰분율이 3분의 1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a도구하고 b도구하고 최종적으로 a의 몰분율 구하는 거거든. 어차피 뭐 개수 다 나와 있으니까요. 처음에 반감기 동안에 얼마 증가했겠어요? 4 증가 했을거 아니야. 누가 c가? 그러면 c가 4 증가했다는 건 개수 a하고 c의 개수가 같잖아요. 이 e, 이. E. 그럼 c가 4 증가하면 a는 4가 감소한 건데. 첫 번째 반감기가 바로 뭐야? A가 딱 절반 준다 이거잖아. 아, A가 반 줄었는데 4가 감소한 거야. 그럼 이 4라는 건 원래 A의 절반이라 이거지. 그래서 스몰 A 8이다라고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고. 그럼 요거 가지고 스몰 A 하나 뽑아냈고. 그 다음에 E t 일때 C의 몰분율 나왔거든? 그럼 몰분율이라는 건 전체 몰수 분의 C의 몰수인데 E t 일때 C의 몰수 나와있잖아. 얼마 7이라고. 그치? 야, 그러면 이게 3분의 1이니까 전체 몰수는 얼마야? 3, 7에 21인가? 21 되겠지 뭐. 따라서 이때 전체 몰수는 21인 거야. 그런데 이 21이라는 건 애초 몰수를 얼마인지 모르니까 N0라고 써볼까? 초기 몰수? 즉이세개다더한 값. 그런데 이제 반응을 할수록 우리 전체 변화량한 방에 씁시다. 알겠죠? 자, 보세요. 여기까지 가게 되면 c 가 6개 생겼어. 그러면 아, 전체변을 쓰자고요. 시가 6개 생겼다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시가 6개. 그럼 시가 6개 생기면 그거의 반이잖아. 전체는 얼마? 3 증가한 거 아니야. 따라서 애초 전체 몰수에 3이 증가해서 3이 증가하면 그 값이 21이다, 이것이. 그럼 애초 몰수는 얼마 나와? 18 나오잖아요. 그럼 요세개다 합쳐서 18 몰이니까 이 얼마지? 어, 9 나오면 되겠네. 됐죠? 그래서 a하고 b 다 구했어요. ab.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T일 때 A의 몰 분율 구하는 거잖아요. T일 때. 갑니다. T일 때 A의 몰 분율. 밑에는 전체 몰수. 애초 몰수 얼마였어? 18몰. 그때 C는 얼마 변하지? 4 증가하잖아. C가 4가 생기면 A는 4가 감소해. 8에서 4 감소하면 A는 4. A가 4 감소하고 C가 4 생겼어. 전체 변화는 그거의 반. 따라서 2만 더 해주면 되거든. 네, 끝났네요. 5분의 1.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 되는 거야. 뭐 계산 손댈 것도 별로 없지요. 응. 이게 반감기 문제 15번. 그냥 쉽게 가는 겁니다. 다음 갑니다. 자, 16번은 화학평형이죠. 화학평형에서는 뭘수 쓰는 게 제일 많다라고 쌤이 얘기했었지, 그지 그렇지? 보기에 따라서도 그리고 뭘분열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부분 합력 쓰는 것도 있는데 꼭 그거를 써야 되나 쓰면, 쓰면 아주 편하다는 문제가 역대로 하나, 두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한두개 정도. 그래서 내가 뭘쓸 건지를 판단을 하시는데 첫 번째 중요한 조건 하나 나왔어. a w g 아이 의미가 뭐겠어? 초기값은 다 똑같았어. 따라서 네가 뭘수비를 쓰든 뭘 쓰든 상관이 없는데 초기값을 다 맞춰있듯이야. 만약에 뭘수로 네가 계산을 뭔가 하려면 다음에 실린더에 넣고 다른 조건에서 반응시켰는데, 어머, 쌤이 요거 썼어요. 이 뜻이 뭐예요? 그렇지, 반응물과 생성물의 개수합이 같다. 와, 반응물과 생성물의 개수합이 같으면, 우리 몰수로 K값 써볼까? 어떻게 돼 있어? A 몰수의 제곱분의 B 몰수의 1승 곱하기 C 몰수의 1승 곱하기 옆에다가 V에 반응물 개수 마이너스 생성, 어, 생성물 개수잖아. 말더듬었수 어, 그렇지 근데 그 값이 0. 개수가, 개수 차이가 0이니까 그 값이 1로 변해버리는 거야. 즉, 멀분율로 식을 나타내든, 부분 압력으로 나타내든, 그렇지 멀수로 나타내든, 그 옆에 요렇게 돼서 나온 그 항목이 전부 다 숫자 1로 끝나버려. 그러면 부피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고, 온도 신경 안 써도 되고, 전체 압력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야. 그치? 그게 싹 하나 떠오르느냐. 다음에 두 번째. 영어 세계 또 장점이 뭐 있어? 그럼 밑에 분모가 제곱항이고 위에 분모도 어, 분자도 1승 1승 제곱항이기 때문에 뭘쓰든 부분합력이든 뭐든 두배하든 각각 값을 전체 값을 다두배로 해서 풀든 열배로 해서 풀든 100배로 해서 풀든 값은 항상 똑같이 나와버리는 거야 즉 니들이 편한 값으로 써라 이거죠 따라서 저는 A, 여기쯤 B, 여기쯤 C 그래서 A, B, C에 몰수 아니면 부분 압력 뭘 쓸까 고민 중인데 밑에 보기를 쓱 보니 디급보기가 몰수 물었잖아. 따라서 몰수를 쓸게. 근데그 몰수는 몇 배를 뻥튀기해도 상관이 없거든. 개수합이 0. 그러니까 이 문제는 화학평형인데 개수합이 0이라는 게확 하고 보여야 돼. 그래서 너들이 원하는 숫자로 싹 바꿀 수 있도록 하면 계산이 엄청 빨라지지. 우리 PV는 NT에서 강철 용기야. 온도도 일정해. 그러면 부분압력 B가 몰수비니까 압력이나 몰수나 마찬가지지. 몇대 몇? A의 부분압력이니까 A하고 나머지 b C 압 보면 되죠. 그래서 A가 0.25고요. 7 A가 0 .25고요. 나머지가 0.75니까 몇대 몇이야? 1대 3이거든. 그런데 B하고 C는 항상 1대 1로 있잖아. A만 집어넣었으니까. 따라서 1대 1.5, 1.5 숫자 불편하네. 그래서 A를 2, B를 3, 다음에 C를 3 잡으면 딱 떨어지죠. 그렇지? 밑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0.5. 어 A가 0.5? 아, 아니죠. 곱해야 되겠지. 3 곱하기 부분 압력이야 전체 3기압이구나. 소리. 어 A가 0.5기압. 나머지는 얼마? 2.5기압 나오잖아. 0.5기압, 2.5기압이니까 1대 5 떨어지지. 그런데 2.5, 2.5 나눠야 되니까 애도 A를 2 잡으면 애는 5 떨어지고 A 5 떨어지는 거지. 그리고 뭘할 거냐? D급 보기 때문에 초기값 맞춰주려고 동그라미 1번. 그럼 초기값 맞추려면 각각의 경우 초기는 얼마인지를 맛보면 되잖아요. 즉 현재 내가 2몰, 3몰, 3몰 썼을 때, 그렇지? B가 3몰 생겼거든? 그럼 B가 3몰 생기면 A는 6몰 사라진 거야. 왼쪽으로 쫙 밀면 A가 8몰 있었을 때그 형값이 되는 거고. 뭐 2몰, 5몰, 5몰 있었다? 5몰 딱 해서 왼쪽 밀면 5몰이면 A, 10몰 사라진 거잖아. 10몰 사라져서 12몰이니까 A가 12몰 있었을 때. 그런데 동그라미 저기 1번에 따라서 초기 A값은 똑같이 맞춰줘야 되거든. 몇대 몇이니? 아, 2대 3이잖아? 그럼 맞춰주려면 3대2 해주면 되지. 그래서 3대2 해주면 3대 2, 3대 2, 3대 2. 3 곱하고 2 곱하고 3 곱하고 2 곱하고 해주면 실제 모수가 다 나와버리는 거지. 뭐. 디귿 먼저 풀어버릴까? 그래서 디귿, 과연 하다 보니 다 나와버렸네, 디귿. 1에서 B의 향? 자, 1에서 B의 향. 음... B, 3이죠? 그런데 3곱해주라네 다음에 2에서 B의 양? 음, 5지? 그런데 여기에 2곱해주라네그렇 따라서 1에서 B의 몰수. 2에서 B의 몰수. 그러면 3, 5인데 밑에는 3, 위에는 3 곱하고 밑에는 2 곱하면 되니까. 그렇지? 따라서 이거. 3, 3, 5, 9, 5, 20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얘는 틀렸네요. 9분의 10이 아니야. K값 구할까요? K1. 몰수로 쓰면 되죠. A 몰수 얼마? 2의 제곱 사. B, C, 3 곱하기 3이니까 9. K2도 한번 써볼까요? 몰수로 쓰면 되죠. A의 제곱이니까 2, 사. 5 곱하기 5니까 25. 우. K값이 커졌다. 온도가 T2가 더크다 그다음에 온도를 올렸더니 K값이 커졌다. 온도에 따라서 K값이 증가하더라. 무슨 반응? 흡열 반응. 따라서 델타 H는 양수다. 틀요 K1은 4분의 9다. 맞죠? 예. 네. 계속 맞는 거 기억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되게 심플한 건데, 반응물과 생성물의 개수합이 같다는 거 보고 써가지고, 그냥 아주 올드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대로 대입해서 풀기만 하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요거는, 요거는. 음, 묽은 용액의 성질에서 증기압력이잖아. 세미의 수업 때 얘기한 것처럼 용액의 증기압력 차이 값은 용질의 몰수. 그리고 현재 증기압력은 용매의 몰수. 즉, 두 개의 몰수비라는 거. 그래서 애초가 P였거든. 그런데 W1g 넣었더니 요 포인트 나와 있네요. 0.9. 얼마니? 0.1이지? N은 0.9고. 따라서 용질 1에다가 그리고 용매 9가 있다라고 쓰면 되죠. 요거는 용매로 내가 밑줄 하나 싹쳐 놓을게요. 오케이? 자, 그런데 그 상태에서 음, 나 같은 경우는 x 구하셔야 되고. 아, 이거 해야 되겠네요. 요 포인트. 짠짠짠. 왼쪽은 셈이 용질을 쓰고 오른쪽은 물이죠? 물을 쓸게요. 물 H2O를 애도마찬가지. 그러면 애도 음 1이네요. 1. 그다음에 여기 9 이렇게 돼 버리죠. 이게 물이죠, 물. 이거는 용질이고. 자, 그런데 똑같이 9대 1, 9대 1인데 물이 100g으로 똑같거든. 아, 물이 똑같은 양이구나. 그 물을 똑같은 양으로 딱 놓게 되면 요 지점에서 용질 1몰 들어갔고 요 지점에서 용질 1몰 들어갔거든. 그런데 이 지점보다 이 지점이 용질의 질량이 더 커. 같은 1몰로 넣었는데 왜 질량이 더 크겠어? 무거우니까. 문제에서. 그래서 분자량이 B가 E의 3배라 돼 있거든. B가 더 무겁거든. 따라서 n은 B가 되는 거고 n은 A가 되는 거야. 그리고 B가 A의 분자량 3배라고 했으니까 EW1이 1이면 여기 W2는 3대 버리는 거야. 질량 3배. 그렇지? 그럼 그거에 따라서 이것도 끝났네. 야, A 하나가 1g이야. 그런데 3g이면 A 3개 넣어야지. 물은 똑같다며 9개의 물이 있는 거지. 됐죠? <웃음> 그러면 X 구하시면 되죠. 기억. 가는 B이다. 맞지? 동그라미 기억에서 물과 용질의 몰수 비해. 이거잖아. 9분의 1. 맞죠? 다음에 D급 갑니다. X, P. X만 하면 되죠. 피의 몇 배냐? 그럼 이게 원래 증기 압력에 현재 증기 압력은 물의 몰 분율, 용매의 몰 분율을 하는 거니까 전체 몰수 12mol, 물은 9mol 나왔지. 그래서 얼마? 4분의 3 떨어지네. 4분의 3이니까 0.75인가? 0.7은 아니죠. 이거 어? 땡. 됐지? 어?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니연 되는 거야 쉽죠, 어? 아주. 그래서 3페이지까지도 그렇게 뭐 어렵거나 그런 문제가 없어요, 이 자체는. 막장 갑니다. 막장. 네. 18번. 반응 속도인데 1차 반응이라고 아예 주어졌어요. 아예 주어져가지고. 저 어쨌든 뭐 1, 2, 4, 8, 16 해서 우리가 슬슬슬 뭐 이게 따져주면 되는 거죠. 실험이는요. 애초 초기 A 농도가 주어져 있어. 땡큐하게도 말이야. 개수까지 친절하게 다 주어졌고. 그래서 반감기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게 B래 B가 9개 생겼어. 야 B가 9개 생기면 그거의 반만큼 A가 사라지잖아. 그러면 A는 몇개 사라지니 4.5 사라지게 되지. 그럼 처음에 6 줬잖아. 6에서 4.5 빼라 이거야. 그럼 얼마 남아? 1.5개 A 남는 거지. 뭐. 야 6이 1.5 됐어. 몇 배? 4분의 1배. 반의 반. 아 6분이 반의 반. 그렇지. 반감기 두번 했다. 따라서 반감기를 내가 어디다 써주면 예쁘겠니? 여기다 써줄까? 너 반감기 3분이야, 3분. 됐죠? 2번은 초기 A값이 주어지지 않았어. 초기 A값이 주어졌을 땐 원래의 몇 배지 찾아서 찾아서 가면 되는데 초기 A값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럼 생성물의 변화량 B가 주고 가야지. 따라서 여기서 와, 여기 처음에 <웃음> 4변했어. 게다가 온도가 달라서 반감기가 얼마인지 몰라. 에? 처음에 4변했어. 그 다음에 얼마 뭐 변했지? 3변했잖아. 오, 처음에 4변했어. 그 다음에 3변했잖아. 맞지? 한 칸. 이거 4분 차이니까 땅땅. 아, 처음 2분이 반감기구나. 그 다음 또 2분 하면 2변하고 그 다음 또 2분 분 지나가면 또 1변하고 그래서 2 더하기 1에서 3 나왔구나 이거죠. 그럼 얘는 반감기가 몇 분인 거야? 2분인 거지. 반감기가 왜 짧아졌어? 속도가 빨라진 거야. 온도가 높아진 거거든. 됐지? 자, 그럼 그거에 따라서 A의 값을 구하면 야 처음에 반감기 동안에 B가 4개 생겼어. B 4개 생기면 A는 2개 사라지잖아. 그런데 A 사라진 2개가 원래 A의 절반, 그렇지? 계산할 필요도 없어. 그럼 원래 A는 얼마? 4라 이거죠. 그래서 그게 디온이에요. ㄷ 보기 계산 가야지, 이제 ㄷ 보기. 여기다 풀까요? 그럼 12분 지났을 때 남아있는 A, 아이고 1하고 2. 1 3번 써볼까요? 1. 처음에 A6이었거든. 12분 지나면 반감기가 3분이잖아. 그럼 12분이면 반감기 몇번 지난 거야? 4번 지난 거잖아. 2의 분 4승분의 2의 4 1. 그렇지? 자, 2, 2, 2, 2. 는 초기 A값이 4였잖아. 그런데 12분이면 반감기 2분이니까 6번 지난 거잖아. 2의 6승분의 1. 따라서 1이 2의 몇 배냐 이거죠. 맞지? 그러면 이것분에 이거 하면 되니까 4, 6, 2분에 3 떨어지는 거고, 다음에 2의 사상, 이거 올려버리면 2의 제곱이니까4 떨어지잖아요. 그렇지6 나오네요, 그냥. 그래서 기니디가 다 맞는 거지 뭐. 원래 반응 속도가 이 정도 난이도가 아니고 좀더좀 좀 어려워야 되는데, 그냥 푹푹 치면 나올 정도로 아주 가볍게 문제를 그냥 기본적인 거 연습할 수 있게 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쉬워도 요 물어보는 요소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허투루 A 하고 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아, 이런 요소, 요거는요걸로 보고, 요거는요거 확인하고 그 연습은 여러분들 꾸준히 해 놓으셔야 돼. 자, 19번 가요, 19번. 아, A, B가 반응해서 아, 이것도 화학식 다 주어졌어. 요즘에 평가원 쪽이나 수능 쪽은 개수 다 맞추라고 그거 물어보는데, 그렇지? 아이고, 왜 동그라미 치니? 정반응 기준으로 할까요? 정반응 기준 마이너스 2. 역반응은 플러스 2. 그치 전체 배달량을쓴 겁니다. 그래서 가는 3몰 5몰 집어넣었고 나는 3, 3, 3, 2몰 넣었는데 음 부피 주어져 있네. 몰수하고 이쓰죠 뭐. 오케이? 그래서 A의 1승, B의 3승, 그리고 C의 제곱. 그리고 반응물 개수합에서 생성물 개수합 빼면 되니까 V의 제곱 쓰면 되죠. N은 친절하게 1리터 나왔으니까 v 부피항 먹을 수 있냐고 써도 괜찮아요. 둘다 초기 값인데, 가에서 처음에 시간이 쭉 지나가지고 평행에 도달했을 때, c 의 몰분율이 3분의 1이라고 나온 거야. c 의 몰분율이 3분의 1?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계산. 계산대로 하려면, c 가 2X 생겼다라고 해요. 2X. 오케이? 시가 2X. 그럼 c 가 2X 생기면, 전체 변화량은 마이너스 2X 하면 되잖아. 애초 몰수 얼마? 8. 마이너스 2X 하면 되거든, 그렇지? 요 값이 3분의 1이다 해서 X를 구하시면 되지. 그래서 요걸로 X 구하시면 X가 얼마 나오냐 하면 1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어? 아, 그래서 C가 얼마 생겼다고? X가, 아이고, X가 1이니까 어, 2 생긴 거야. C가 2개 생겼어. 2C. 그러면 A, 1개 사라졌어. 그래서 2A. B는 3개 사라졌어. 그래서 2B. 뭐 눈치 있는 친구는 그냥 혹시나 두 개일까 하고 쫙 넣는 친구들도 있겠죠. 응? 그런데 저렇게 계산식 세우는 것도 좀할수 있어야 되고 계산이 한 방에 나오면 짧게 식 자체를 세워서 풀어야 되는데 그식 자체를 좀 짧고 단순하게 풀수 있는 게 시험 현장에서 중요한 거잖아. 그렇지? K급 얼마 나오지? 저거 때려넣으면 V항목은 지워지니까. 네, 어 밑에 어 얼마 나오다 2네요. 2의 사승분에 2의 조급이니까. 4분의 1 떨어지지 뭐. 2의 4승분의 2의 제곱. 그렇지? 자, 그럼 끝났나? 더 없죠? 야, 이건 아직 뭐 평형 안 갔다 했으니까. 갑니다. 기억 가에서 평형에 도달했을 때 a 가이 e 뭐느냐? 맞고요. K는 4분의 1이냐? 그렇죠. 맞죠. 다음에 마지막. 나에서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냐? 뭐 넣어가지고 K보다 크냐 작냐 비교하면 되지 뭐. 죄다 3이니까 3의 1승, 3의 3승, 3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분의 1이잖아 최종값은? 9분의 1 떨어지잖아. 더 좁잖아. 이 녀석이 K보다 작으니까 어떤 반응 무셔야 K보다 작은 거 맞죠? 3, 3. 3의 4승, 3의 제곱. 어, 3, 3은 9. 9분의 1. 그렇지? 따라서 K... 아, 부피 빼고 없다고. 졸댈 뻔했네. 아, 미안. 2리터지, 2리터. 아, 그리고 2의 제곱. 그래서 9분의 4 떨어지죠? 잠깐만, 9분의 3은 누가 더 크지? 9, 4, 4, 16. 얘가 더 크네, 얘가. 그렇지? 아, V 클럽 보냈어. 신나게 가다가 2리터 했는데, 자 그래서 애가 K 보다 크 K 보다 크니까 정반응 우세야, 역반응 우세? 예, 역반응 우세. 그래서 땡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문제가 어 수능 이게, 이게 교육청에서 19번인데 이게 수능에 나오면 그냥. 2, 3페이지 수준인 거죠. 그치? 네. 자, 어쨌든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보셔야 될 거는 요거, 요거 하나는 좀할수 있어야 되겠다. 뭐, 당연히 요식도 쓸수 있어야 되는 거고. 한요 정도로 19번은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마지막. 네, 20번 문제는 말이 좀 긴데, 원래 기체 파트가 말이 좀 길잖아. 그래서 이거저거 살펴보고 뭐 어땠니? 막 등등등 과정 나오니까 그래서 좀차차히 읽어보셔가지고 너무 빨리 하지 마시고 조금만 천천히 해서 체크해가면서 아, 여기는 온도가 어떻게 됐지? 압력 어떻게 됐지? 기체가 여기에만 있지? 아, 다 섞여 있지? 그런 것들 좀 찾은 다음에 PV는 N R T 이용해서 몰수가 얼마인지 몰수는 T분의 PV 해가지고 몰수해가지고 쭉 맞추시면 되고 그쵸? 그리고 이 문제는 간만에 우리 비례관계 한번 써볼까요? 이 문제는 좀 다르게. 일단 화학식 나왔으니까 2, 3이니까 마이너스 3이죠. 맨첫 번째 A하고 B를 여기만 넣었대요. 고정장치니까 압력은 중요하지가 않아. 그런데 여기에서 압력은 P라고 써놨네요. 다 씁시다. PV. 온도는 이때가 T. 온도는 이때가 T. 온도는 T는 1로 두면 되죠. 뭐. 처음에 T. 와! 여기에 있어지너 1로 둬버릴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반응 후에는 2분의 3t로 바꿨음이지 뭐. 그리고 요 자료가 반응 후 자료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지 오케이? 자 그래서 a 하고 b를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실험 1하고 2의 차이는 뭐냐 하면 실험 1과 2는 여기 안 지워졌나? 어 지워졌나? 어? 뭘 수비를 달리했대요? 그런데 몰 수비를 달리했는데 동그라미 1번 실험 1과 2에서 그냥 반응하기 전에 요 안에 몰 수비를 달리했거든? 그런데 실험 1과 2에서 압력은 p로 똑같애 어머, 부피도 V로 똑같아. 그런데 O, 온도도 T로 똑같아. PV는, n r t 에서어 P도 같아, 부피도 V로 같아, T도 같아. 즉, 몰수도 같다 이거죠. 따라서 이걸 알수 있는 게 혼합 전에 전체 몰수는 같았다 이거예요. 같은 양 넣었다 이거야. 그럼 아중문제처럼 밑에 주어진 게몰 분율, 몰수 비 나왔잖아. 그래서 몰수 비를막 가가지고 몰수로 다쓴 다음에 초기값이 같도록 뭐 뻥튀기 시켜주면 끝나는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실험 1과 2에서 B가 남아있으니까 반응 후에는 반응물은 A밖에 없겠죠. 따라서 쌤이 여기다 A 쓰고 여기다가 C 쓸 겁니다. C의 몰분율이니까 A하고 C 쓸 거예요. 몰분율은 몰수 비니까요 C가 2개면 A가 하나 있다 이거고요. C가 2개면 A가 7개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초기 값은 어떻게 되느냐. N0라고 한번 써볼까? 자, C가 몇개 생겼지? 두개 생겼지? C가 두개 생기면 전체는 3 빼는 거야. 그러면 C를 두개 없애버리면 3 더하면 되지. 따라서 여기에서 3 더하면 초기 전체 몰수가 나와. 즉 A하고 B의 몰수합. 다음에 여기도 C가 두개 생긴 걸로 돼 있잖아? 그러면 C를 두개 없애. 그러면 3 더하면 돼, 전체 값은. 그럼 여기에 3 더하면 얼마? 10이 나와. 그런데 여기 1번 조건에 따라서 애초 전체 몰수는 같았다며. 같아야 된다며. 그럼 뭐야? A를 12로, 아, 너 2, 너 4로 맞춰주면 반응 후에 AC, AC 전체 몰수 AC의 몰수가 나오는 거지 실제 몰수가 몰수비가 물수 나오는 거지 2대 4고 7대 2. 여기 A 여기 A는 2대 7로 있었다 이거죠. 반응 후에 몇몰 6몰 여기는 몇몰 9몰 있었다 이거예요. 됐죠? 자, 동그라미 1번 해가지고 내가 저, 실험 1과 실험 2에서 반응 후 몰수비를 다 맞춰준 겁니다. 자, 요 작업이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 질문하면 되죠. 그래서 질문이 뭐냐. 어, 이때는 실린더 속 기체의 부피가 EV였었거든. 그런데 이때는 XV래. 그래서 X가 얼마냐. 여기에 부피. 피스톤 가고 압력 1로 했을 때. 다음에 P값과 아래 P값. 이때는 온도가 2분의 3 t 였어 온도가 2분의 3. /2. 초기는 이렇게 처음에 12개 있었다. 이거는 온도가 1이었어. 이때 온도는 1이었단 말이야. 그치? 됐죠? 어? 그래서 어... 자, 압력에 대한, 압력 구해야지. 그래서 압력에 대한 걸. 우리 뭐 먼저 한번 해볼까? X 먼저 할까? 압력 먼저 할까? 그래요. 1반 X부터 합시다. X 구하기 B로 가죠, 뭐. 이거부터 할게요. 노란색. 여기 꼭지 열고 골고루 섞었거든. 압력 몇기압이야 여긴 1기압이야 일기압인데 여기가 2V야. 오케이? 여기도 2V. 전체 몇 V? 4V 되는 거지 뭐. 그치? 따라서 전체 부피는 여기 4V였어. 그럼 이건 전체 부피가 몇 V인지 구하고 거기에서 2V 빼면 되잖아. 이거 이용해서. 아, 여기나 여기나 전체 압력은 같아. 자, 여기도 온도는 2분의 3t고 이때도 온도는 2분의 3t니까 온도도 같아. 그러면 부피하고 몰수는 비례야. 여기 몰수 몇 몰? 6몰. 여기는 몰수 몇 몰? 9몰. 따라서 6몰이 9몰 됐으니까 몰수는 몇 배? 6분의 9배, 2분의 3배. 몰수가 2분의 3배니까 부피도 몇 배? 저고에 따라서 2분의 3배. 따라서 몇 부위? 6부위. 아, 요거 전체가 6부위. 근데 이게 2부위니까 여기는 몇 부위? 4부위. 아, 씨뭐쓸 것도 없네. 그냥 4부위. 이렇게 된 거죠, x 하나 구했어요. 우리가 x 하나, 그렇지? 이제 두 번째 압력 한번 비교해 볼까? 압력, 압력 구하기 p 구하기, 그렇 어쨌든 p를 구할 건데 비교 대상만 하나 잡으면 되죠. 요걸 하나 잡을까요? 음, 그래요. 요, 요, 요, 요, 요, 요 새끼 그룹하고 반응 전에 요 그룹으로 잡죠. 요 때가 압력이 p였잖아요. 때는 압력이 일기압이고, 그렇지? 맞아. 이건. 자, 식 그대로 들어갈게요. 식, 어, PV는 NT에서. 자, 갑니다. 압력 몇배 됐어요? 여기 종결점 후에는 피스톤이 뭐냐? 여기 고정장치 다 풀었으니까 1기압이잖아. 여긴 1기압이거든. 그런데 요때는몇 기압? P기압. 따라서 P배 됐지. 1분의 P. 대체? 부피는요? 여기는 전체 부피가 4V 나왔습니다. P기압일 때 여기는요? 그렇지. V리터니까 부피는 몇 배? 4분의 1배. 대체? 몰수는요. 자 여기는 전체가 6몰 나왔어요. 6몰. 6mol. 6몰이 4부위에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몇 몰? 여기 쓰여 있잖아. 12몰. 따라서 몰수는 2배. 그리고 이때는 온도가 2분의 3T였어. 요 2분의 3T. 근데 이때는 온도가 얼마? 1이었잖아. 1T. 그럼 온도는 몇 배? 2분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2배. 그치? 따라서 P는 얼마? 3분의 4, 4, 16 이렇게 떨어지지. 끝났어. 그래서 질문이 P분의 X? 어, X는 4, P는 P분의 1이니까 뒤집어서 곱하면 되죠, 뭐. 그래서 4분의 3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몇배지만 하면 되죠. 그쵸? 뭐, 숫자를 막 썼더니 좀 복잡해 보이나? 이건? 근데 뭐 그렇게 복잡한 게 없어요, 이거는. 그냥 말이 좀 되게 긴 거지, 뭔지만 알면. 즉, 한 번만 세미, 우리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까? 그나마 요 모의고사에서 그나마 좀, 볼만한 게 뭐, 아 볼만한 건다 볼만한데, 다 볼만한데, 풀때 그나마 좀 시간 좀 걸렸겠다 하는 게요한 문제니까. 그런데 질문 요소는 이렇게 돼있죠. 뭐 피기압이야, 섞었을 때. 그리고 요게 중요한 거지. 압력 같고, 부피 같고, 온도 같으니까, 어, 실험 1과 실험 2에서, 몰수는 같아. 초기 몰수는. N0라 쓸게 초기 몰수는. 그리고 이때 온도는 T였어. 그리고 이때 온도는, 어디 있지? 어, 2분의 3T였어. 그래서 2번, 몰 분율 까가지고 내가 몰수 비구했잖아. 그래서 몰수 비구하면 A. 뭐, 어, 남아있는 게 B라 있으니까 A, C, A, C 다 쓰셨을 거고. 그래서 C 두 개, A 하나, C 두 개, A 일곱 개. 그리고 요 동그라미 1번 가지고 요두 개, B를 우리가 맞춰주는 그 과정. 그런 문제, 그런 형태의 문제는 꽤 있었잖아. 그러면 C가 두개 생겼어. 그러면 C 두개 없애면. 자, 전, 오른쪽 감은 마이너스 3. 왼쪽 가면 플러스 3이니까 C 두개 없애버리면 3더 하면 되니까 6. C 두개없으면3더 하면 되니까 12. 이 값을 위에 조건 1번으로 맞춰주자는 거잖아. 그래서 l을 두배 시켜서 12 맞추고 그럼 애두배 시켜서 2 맞추고 두배 시켜서 4 맞추면 끝나거든. 아, 애초에 여기는 몰수가 10이다 이것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료 해석 다 끝났으니까 이제 요 녀석과 이 녀석 비교할래? 그 다음에 X는 요거끼리 비교하는 거잖아. 따라서 1번, X 구할 땐 1번. 식은 PV는 NRT 쓰는 거니까, 음, 실험 1과 실험 2에서 압력은 같고, 1대1, 그렇지그 다음에 부피는, 모르겠어. 이거 부피 얼마나 오지? 여기가 2V고, 여기가 2V니까 4V잖아. 부피는 계산해줘야 되고, 온도도 같고, 그럼 몰수비가 부피비니까 이거 6몰이고 이거 9몰이잖아. 6몰이 9몰 됐으니까 2분의 3배. 따라서 부피도 2분의 3배. 그래서 6부위. 그래서 X가 아 4구나 해서 구한 거고. 다음에 두 번째 P 구할 때는 그냥 이 녀석하고 이녀석 비교한 거잖아. 바로 요거 따라서 1기압인데 피기압 압력은 피배 다음에 부피는 4부인데 v 야 부피는 4분의 1배. 몰수는 반응 후 6몰인데 반응 전에 12몰이라면서 몰수는 2배. 다음에 온도는 2분의 3인데 1이야? 어, 온도는 3분의 2배. 그래서 피 구한 거고. 그럼 끝나는 거잖아. 그렇지? 이렇게 해서 그냥 비례관계를 한번 써봤어요. 몰수 까고 뭐 몰수를 V로 표현하든 V를 1로 까고 풀어도 똑같이 답은 다 나올 거야. 그렇게 까도 되고. 그냥 이렇게 몇대 몇이냐 해서 비례해도 되고. 간만에 비례관계로 한번 해본 거니까. 예, 그렇게 해서 우리 20번까지 풀이를 이제 마쳤습니다. 수능 이전에 이제 마지막 모의고사네요. 마지막 모의고사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조금 이거보다 난이도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좀 약간의 아쉬움은 있어. 수험생들한테는 좀 그러면 어떨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뭐 무지막지하게 쓰레기다 이런 거전 절대 아니에요. 즉각 문제에서 물어보시는 요소들은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특정 중요한 요소를 빼놨거나 아주 올드한 요소만으로 문제를 만든 건 아니야. 기본 요소는 다 깔아놨거든. 오케이. 즉뭐 여기서 19번, 마지막 페이지도 쉬웠지만 18번, 19번 같은 경우도 <웃음> 내가 문제를 같은 내용 가지고 조건만 한두 개 바꿔버리면 되게 심각하게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처럼. 따라서 문제 난이도에 대한 약간 아쉬움은 있는데 하지만 무로 요소, 빠진 요소들은 거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무리로 한번쭉 보면서 아 이거는 이 내용이고 여기서 이것은 저 내용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같해? 요 문항에서도 그러면 전체 몰수를 몰수가 같다는 이 뜻인데 아 몰분율 줬으니까 저 조건 이용해서 몰수를 똑같이 맞춰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요 모의고사 풀고 나서 또한 가져가는 게 많을 겁니다. 여튼 말이 많았네요. 요걸로 10월 서울시교육청 화학도 모의고사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가 늦어서 미안해요.